또한번 해볼게. 어. 뽑았어? 오. 오, 어, 아깝다. 이렇딱 움직여 와있어, 그 아, 어, <웃음> 이때. 오, 긁었어? 이때. 오, 아깝다. 아, 이때. 오케이. 자, 뻑뻑.